스킨스틸러의 외형적 특징은 피가 크고 창백하며 하얀 눈을 가졌다고 알려졌지만 희생자의 피부를 떼어내 위장하는 능력을 가졌기에 식별해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들의 지능은 열악한 수준이지만 인간의 언어를 어느정도 흉내내는 것을 보면 인간을 유인하는 것에 특화되었다고 보입니다. 배고픈 상태의 스킨스틸러는 특별히 위험하다 볼수 있는데 이 상태에서 방릉자를 보게 된다면 스킨스틸러는 온님을 사용해 방랑자를 갈기갈기 찢어버릴 것입니다. 이육을 먹은 스킨스틸러는 문어의 촉수를 닮은 빨판을 이용해 희생자의 피부를 몸에 맞도록 밀고 당겨 자신의 피부와 밀착시키는데 썩어간 후 훔친 피부에 혈액과 영양분을 주입해 부패를 방지하고 상처 난 곳을 치료한 스킨스틸러는 진짜 인간과 매우 흡사해져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지지만 스킨스틸러 혈액은 인간의 붉은 혈액과는 달리 반투명한 혈액을 가지고 있어 진짜 인간과 구별하는 마지막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스킨스틸러의 배고픔이 다시 시작된다면 그곳은 지옥을 방불케 할 것입니다. 그럼 전 여기까지.